아와이 휴! 차 오늘 해볼 게임! 미스터 토마이터즈! 근데 겉보기에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병맞게 느낌 나는데 이 토마토씨에 엄청난 비밀들이 막 잔뜩 숱겨져 있다고 해요 미스터 토마이터! 만나러 가봅시다 짜란! 뭐야 미스터기 갈갈갈갈 I'm very glad that you decided to help me I would like you to feed me because I'm very hungry. And 아 I can't. 마토 씨에게 먹이를 주는 거군요. 어떤 거 드실래요? 일단 가볍게 시작하기 전에 물한잔 드시고 가시죠. 쯧. 냠냠냠냠. 오, 포인트가 쌓이네요. 그리고 19몰 20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건가? 자, 그러면은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샐러드 하나 드셔 보셔야죠. 당근 드세요. 당근, 당근. 어, 고추가 먹고 싶다고? 아니 손님. 시작부터 이렇게 막 고추 먹고 그러면 속 배려. 수프 드세요. 이 수프 맞지 근데. 당근 수프인가? I did not ask for this. I want to eat some 오, french fries. 어, 앵거 분노 수치가 쌓이는데요? 오, 그래?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하는데. 토마토찌가 원하지 않는 것만 줘 가지고 딱 분노 폭발하게 만드는 거야. 감튀 드세요. 아이고, 그 토마토씨랑 잘 어울리는 음식이네. 자. 음, 음, 음. 자 체리를 원한다고 했죠? 그러면은 이제 슬슬 메인 디시 드실 차례잖아요. 아니야 매운 맛좀 한번 봐봐라. 오케이 분노수차한번더 쌓이고 매운 시절 물한잔 드세요. 좋아, 좋아 좋아 좋아 분노가 차오른다. 어 이번에는 진짜 물을 원하시는데, 아이 지금 물 먹을 때요. 이제 맛있는 메인디쉬에 스파게티 드세요 짭짭 <웃음> 파스타 맛있죠 맛있죠 분노수치 4가 차이고 이게 원하는 걸 줘야 포인트가 쌓이나봐 햄버거 먹어 자 12번 동안 남았는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 좀뭐 폭발하려나? 샐러드요? 아유 이제 샐러드를 드시나 치킨은 못 참죠 우리 국민 음식 치킨을 무시해? <웃음> I want some chocolate soup 초콜릿 수프? 이게 뭐 근본 없는 음식이야 이거? 안 되겠다 토마토 씨 당신 벌받읍시다 몸에 좋은 그린 애플 사과드세요 I want to eat some chocolate 초콜릿? 달달한 게또당기시는구나 그러면은 몸에 좋은 달달함 체리 드세요 I want some sauce 소스하면 또 레몬이죠 레몬즙 어 소스로 많이 쓰잖아요 시큼새큼한 레몬 드세요 근데 이 고추도 소스가 될수 있어요 트라이 트라이 아주 몸에 조금 맛이 씁니다 뭐라는 거야 오! 분노 폭발해서 이거 십단계 차면 터지나봐 와! 오 눈알 그리고 뇌손이 설마 내 몸뚱알이야? 나 나갈래 아열번남았잖아 열 아직 손은 두짝 있으니까 자 오! 어떻게 계속 먹어 눈은 한번 어떠 어두... 와! 이거 그냥 골고루 다 먹는구만. 뇌까지 먹었어. 야, 너무 잔인한데? 아, 토마토 씨 진정하시고요. 이제 원하시는 거드릴테가 조금 calm down. 와! 와! 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 뭐라는 거 뭐라는 거 뭐라... 뭔 사진이야, 이거? 이거 결국 내가 잡아먹혔다는 그런 뜻이죠? 토마토 씨한테. 요런 엔딩이 숨어있을 줄이야. 이거 토마토 씨 화를 좀 가라앉혀 줍시다. 어, 뭐야! 와, 이거 뭐 다시 시작이 안 되네. 아예 마탱이가 가버렸는데요? 아니, 이게 토마토 씨한테 잡아먹히는 순간 영원히 저는 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초기화 시켜서 부활을 했습니다. 토마토 씨 원하는 대로 한번 이번에는. 음식을 한번 대접해 볼게요 포인트도 좀 많이 얻어보고 아 스테이크 좋죠 토 선생님 제가 아까는 좀 죄송했습니다 궁금했어요 I want some green 그린? 아 초록색으로 원하신다고요? 이거 이, 이 초록초록한 게아 선생님 머리하고 딱 맞네요 이게 I want to eat some French fries 어어 프렌치프라이 감튀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케찹 우리, 우리 또 토선생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I want some chocolate s u p 뭐지? 아, 선생님 이게 식성이 선생님 이제 식성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아 그래도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 드세요 I want fish 피시아 육해공 어, 밸런스 중요하죠 바다의 음식 또 이게 생선도 없다 야무지게 드셔주시고 I want a cheeseburger 치즈 버거, 아띠드 버거 많이 드세요. I want some tomato soup. 토마토 수프. 선생님 식성을 도무지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. 약간 국물 요리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, 근데 그 와중에 뭐 초콜릿 수프 같은 근본 없는 것도 드시는 거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네. I want a glass of water. 아목 마르셨구나. 그 그래, 이쯤에서 물 한번 한, 한 모금 하실때 됐죠. I want to eat some salad. 샐러드. 아이, 근데 이게 보통 샐러드를 좀 메인디시 전에 좀 드시지 않나? 뭐, 아, 그래. 뭐 입가심으로 뭐 샐러드 괜찮지. 가, 아 그렇지. 스테이크 먹었고, 생선, 마지막 육회공, 아 플라잉 치킨. 치킨도 빠질 수 없지. 육회공 정복 들어가자! 아까는 제가 이게 분노 수치를 10을 다 채워버려가지고, 이거 뭐 기회 다 쓰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났었는데아 이것도 마지막으로 얼음 저도 얼음 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빨로 그냥 아그작 아그작 깨먹을 때그 쾌감이 쩔어 자 완성됐습니다 okay. uh? game, 어? 뭐예요 그냥 이거 끝이야? 포인트 20이 쌓였네요 아 포인트 쌓인 걸로 뭔가 다른 걸할수 있나 보네요 어? 이번에는 25번이야? 헉, 계속 이어서 되네? 분홍 수치가 안 사라졌어! I want some tomato soup. 자 토마토 수프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이게 아! 이게 음식을 섞을 수가 있구나 자토마토 수프랑 섞고 갈갈갈갈 쇼 하면 뭐야?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건가? 아, 토마토 소스랑 스파게티랑 같이 아 토마토 파스타 이거를... 달달달달... 오오오오오... 어메이징...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됐어요. 음... 뭐 이것저것 아이템이 있는데, 아직 뭐 쓰는 법을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우선 첫 번째... 아, 사망 엔딩... 살펴봤고, 이거 보니까 히든 엔딩들이 상당히 많아요. 다음 시간에 다른 엔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토마토씨다 참아먹지 마세요. 히바